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갈전구입니다 로스트하크 리뷰 쓰겠다고 며칠밤을 새가며 로스트하크를 했는데 지금 로스트하크 리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와 이쯤 되면 진짜 과학입니다 과학 착장축제 나름 오픈 직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로스트하크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중국 배틀그라운드에 이어서 그놈의 중국놈들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현재 로스트아크는 단일 언어로 오직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한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접속을 금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불법 클라이언트를 제작 600이안 한국돈으로 약 1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계정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어 패치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배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서버렉이 이 중국인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아무튼 간이 클라이언트로 접속한 중국인들의 화면을 보시면 채팅창에서는 한국어 외에 채팅이 일절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모두 중국어로 번역된 게임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클라이언트를 판매하고 있는 중국 회사는 상상한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이거 판매목록에 들어가 보니까 로스트학 뿐만 아니라 갖가지 한국 게임들의 계정을 만들어서 판매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갖가지 중국발 매크로가 벌써 게임에서 판을 치고 있는 영상이 있을 정도로 그 대기업인 블리자드도 막지 못한 중국발 매크로가 로스트아크에게까지 뻗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로스트아크는긴급점검에 돌입 당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타워 보상을 첫 층부터 다시 플레이하면 보상이 중복 획득되는 버그에 대한 픽스를 하였으며 현재 해외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서버 접속이 감지되어 해당 접속들을 모두 차단하였고 앞으로도 유저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뭐 그런데 vpn 자체가 애초에 우리들도 가끔 쓰고 ip를 돌려서 접속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막으리란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 공지 이외에도 중국 인터넷 방송을 들어가보면 수많은 방송인들이 로스타크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한글 패치 클라이언트를 배포하던 상상한유라는 회사가 오늘 새벽부터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패치 이후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해서인지 뭐 다른 클라이언트에는 제재를 가했는지는 몰라도 현재 점검 이후에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들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논의의 이야기지만 한국 계정들을 해킹하고자 해외에서 계정을 접속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스토브를 켜서 내 정보, 보안 설정, 내 로그인 기록 보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간... vpn이고 중국어 패치고 나발이고 이놈들 때문에 대기열이1이라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터질것 같네요 어메니 지금 노스타크는 한국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며 vpn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 에 접속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니 중국어 이름같이 보이는 친구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버튼을 눌러 쾌적한 게임을 즐기도록 하자고요 제발 시진핑 선생님 느그나라 규제좀 해주세요 제발 느그나라 친구들이 우리들한테 항상 피해만 줍니다 해외것들 규제하면서 느그들 들이 만든 것만 쓰고 지들한테 좋은 거는 골라가서 입맛대로 통과시키는 짓거리 좀 하지 말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업, 안녕.